안녕하세요. 가이스의 김인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비니스 즈 모델 BM에 대한 것입니다. BM은 여러 자료 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BM 중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창업을 하시는 기업인들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여 재창업시 검토해야 할 위험 요소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을 린 캔버스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재창업 리스크를 반영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BM이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즉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인가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수익 모델이라고도 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체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BM은 가장 객관적으로 표현해야 하는데요. 이때 표나 그림으로 한두 장 이내로 표현한 것이 좋습니다. BM은 궁극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입과 비용을 계산하여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다음 단계로 사업의 세부 내용을 기술하는 비니스 플랜 작성 단계로 가야 하지만 수익이 비용보다 작으면 철수를 하거나 피스을할수 있습니다. 또는 누수되는 비용이 어딘지를 확인해서 보완하거나 수익 채널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엠과 빙니스 플랜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비엠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면 빙니스 플랜은 상세한 설명과 전략을 기록한 서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엠을 설명하기에 앞서 기업의 실패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비임 중 어떤 것을 강조해야 하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실패 원인을 분석한 자료에서 알수 있는 것이 창업 아이템 검증 미흡이 가장 많은 실패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이 필요로 하지 않은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한 팔로우 개척이나 사업준비 부족 등과 함께 경영관리상의 문제도 실패의 원인입니다만 이들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비행을 작선할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시장 즉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기업인들 스스로 시장에서는 이것이 중요할 것이야라고 하는 책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BM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며 퍼플한 방법이 린 스타트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디어를 가급적 빨리 시장에 출시한 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의 반응을 부족하고 이를 보완함으로써 시장에서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나오는 개념이 MVP라는 것으로 Minimum Buyable Product라고 하는 개념인데 MVP는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에 대한 개념인데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은 에쉬모리가 알렉산더 오스월드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개념을 이용해서 린 스타트업을 만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린 캔버스는 현재의 문제와 문제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이 필요한 제품 또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하나의 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링캔버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가지 항목을 스스로 분석하여 체크함으로써 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10가지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은 문제에 대한 정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많은 창업자들이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그리고 시장에서 문제 또는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창업자 스스로가 상상하거나 친구 또는 가족들에게 물어보면서 문제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창업자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객과 시장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업자는 고객에 대한 인터뷰, 조사, 관찰, 그리고 경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파악된 문제점은 세 가지 이내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급성, 중요성, 대중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 존재한다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지금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제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블록은 고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파악하였다면 이러한 문제를 가장 답답하게 여기는 고객층이 누군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주로 실수하는 것이 누구에게 팔 것인가와 누가 살 것인가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팔 것인가는 창업자가 주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누가 살 것인가는 고객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팔 것인가 보다는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누가 살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고객 구분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시장과 가능 시장, 타깃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장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가능 시장이란 전체 시장 중에서 특정 조건 세네가지 정도를 넣어 분류한 시장으로 향후 진출이 가능한 시장을 말합니다. 반면 타깃 시장은 가능 시장을 좀더 세부적으로 구분한 시장을 말하며 지금 당장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된 시장에서는 고객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 번째 블록은 가치 제한으로써 린캠퍼스뿐 아니라 b m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품의 고유한 가치를 설명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본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구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질문 같지만 답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은 짧고 명확해야 하는데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객이 언어로 대답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외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64GB 메모리와 터치 반응속도 0.3 등 이러한 기술적 스펙 위주로 가치를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은 영화 30개를 스마트폰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 터치 즉시 보고 싶은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와 같이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언어로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블록은 문제에 대한 솔루션, 즉 해결책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블록에서 파악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품에 담는 것으로써 제품에 포함될 기능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제품에 넣는 기능이 많다고 고객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넣어야 되고 빨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야 됩니다. 이에 시장의 문제를 정의한 후 제품에 대한 컨셉이 잡히면 가능한 빨리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탑재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기능을 포함한 제품을 우리는 MVP, 최소기능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MVP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빨리 파악하고 이를 제품에 담아 시장에 출시하는 것입니다. 이후 시장에서 MVP에 대한 평가를 받고 필요한 경우 수정과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통 채널에 대한 블록입니다. 본 블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객을 어떤 경로로 만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유통망은 제품의 특징, 고객의 특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여러 유통망 중에서 한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통망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중 하나는 고객 DB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제품을 배송했다고 유통망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통망은 고객이 최종 접점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최신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파악된 고객 데이터를 근거로 제품의 컨셉, 가격, 그리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블록은 수익구조와 비용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수익원은 제품을 판매해서 발생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경로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렌탈 비즈니스는 금융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에 대한 회인, 회원 회원가입비, 대리점 운영 등에 따른 대리점 개설비 또는 프랜차이즈 로열티 등이 다양한 수익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익구조를 설명할 때는 다양한 수익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수익원을 설명할 때는 객관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수익계산은 매우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편 비용구조를 살펴보면 생산, 유통, 금융인력뿐 아니라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곳에서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체크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초기에 추정한 비용의 1.5배가 실제 필요한 비용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가급적이면 비용은 크게 추정하고 수익은 작게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해 수정해야 되는데 이는 기업의 잔, 단기, 전략 수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핵심 지표에 대한 블럭입니다. 창업자들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진행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핵심 지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는 지금 본인의 페이스가 적정한지 아니면 너무 빠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인식함으로써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지표로는 추가 자금 규모와 시기 그리고 무료 사용 기간, 인력 충원 시기, 연구 개발에 따른 테스트, 완료 시기, 고객 증가 속도 등을 지표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인 스스로가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경쟁 우위에 대한 것으로 사실 객관화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창업자 개인적인 역량뿐 아니라 기업의 핵심 역량을 구분하여 체크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으로 주관적일 수 있으나 대표이사는 최대한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솔직히 경쟁 우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보완을 할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블록은 링캔버스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제도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재창업 리스크, 즉 위험에 대한 블록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블록을 링캔버스에 추가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창업 리스크의 첫 번째는 재창업 기업인들의 본질적 문제로서 신용으로 야기된 추가 자금 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추가 자금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융자상환에 대한 계획 역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재창업 리스크는 자신을 객관적이며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산을 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원하지 않는 숫자 또는 비용, 기간, 손실 등을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더라도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는 과거의 경험을 믿고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거나 어떻게 되겠지? 나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를 믿는 것은 좋으나 철저한 분석과 계획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BM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BM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업가 스스로가 판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에 본인이 읽기 쉽고 보기 편하게 한장 또는 두 장으로 도식화하거나 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 또는 서비스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본 사업이 타당한 거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행이 검증되면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전략을 기술한 비니스 플랜 작성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비니스 플랜은 다음 번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